자, 보통 이제 관심, 어, 마음에 관심을 두면 요즘 계속 나가는 그 주제는 내용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. 주제는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책을 안 읽어도 그 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읽을 만한 가치까지는 없는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가지고요. 어, 우선은 이렇게 주제를 그냥 얘기로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그책 순서대로 쫙 나가고는 있어요. 내용은 요가적으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서 나온 내용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. 관심을 둬야 되는 마음, 무관심한 마음.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주제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시기 질투를 하거나 게으르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마음에 관심을 두면 그 마음은 성장한다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무관심하게 하면 그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. 물론 우리도 알아요. 근데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. 근데 그 책에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해. 여기 관심을 두지 마. 이러다 그냥 끝나버렸어요. 그래서 그래서 뭐.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뭐. 예. 답답하죠.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하는 게, 그래서 뭐! 이럴 때, 이제 책을 보면서 내 어리석음을 부수고,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. 더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. 더 깊은 줄간의 내용은 뭔가 하면서 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,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고, 세상을 더 넓고 밝게 이해하면서, 어, 조금 더 명쾌한 지식과 지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, 이제 그 인문학의 지식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그 하우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까 해요 화가 막 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 화내면 안되지 나 화내면 안되지 나 화내면 안 돼. 이게 관심을 주는 거죠 이게 마치 명상하지 마세요 명상 내일 아침에 명상을 할때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. 이러면 그래 나는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. 그래 나는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. 아나 핑크색 원숭이를 또 생각하고 있네. 아 내가 미쳤나 봐. 왜또 핑크색 원숭이 뭐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핑크색 원숭이 핑크사방이다 핑크색 원숭이로 가득 차죠. 이게 이제 관심이 든 결과에 해당해요. 그러니까 나 화내하지 말아야지. 음, 이러면 삐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화내지 말아야지 막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? 아니 걔가 뭔데 내가 걔 때문에 화를 내지 말려고 하면서 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네? 그 상황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네? 이렇게 돼버리잖아요. 아 그냥 몰라. 아이 관심 두지 말라 했으니까 무관심하게. 아 그냥 이래도 언젠가는 그 밑바닥에 있다가 불쑥 올라와요.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안낼수 있을까요? 그냥 관심도 무관심도 아니게요.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. 아왜 화가 나지?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왜 화내?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게첫 번째예요. 나 지금 화내고 있네. 아나왜 화내는데? 잠깐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데? 아 그래서 내가 화를 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? 소화 안 돼, 기미 껴, 두통 생겨, 목뒤 아파, 몸은 부어, 종아리에 쥐나, 발목도 두꺼워져. 나한테 남는 게 없네. 그래,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 화를 지우자. 그데 상대방은 이미 지워진 거죠. 이게 진짜 무관심이거든요. 그래, 걔한테 내가 무관심해야 돼. 그래, 내가 화를 내지 말아그 사람의 생각이 한번더 들어온 거죠.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한번더 들어온 거예요 내 바구니 안에는 그 사람과 화가 하나 더 들어가서 언젠가는 불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지만 무관심해져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 난 먹는 거에 무관심해야 되는데 어우 치맥이 날아다니네 무관심해야 되는데 떡볶이. 어. 무관심해야 되는데 아, 아이스크림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무관심해 이러면 나 먹는 거에 무관심해야지 그러면 먹는 거에 이미 꽂혀요. 그래서 먹고 싶은 게막 생각이 나요. 다이어트가 될까요? 불가능하죠.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반복됐던 만큼 쌓여 있고요 나 그거 못 먹었는데 못 먹었는데 막 쌓여 있어요 그럼 그 불평불만이 폭발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요요 라고 해요 <웃음>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를 먹고 싶은 데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내 위장은 지금 어떻지? 나에게로 외적인 음식에서 나에게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. 아나 지금 뭘 먹고 싶지? 내가 그걸 왜 먹고 싶지? 아그 음식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. 그래서 그걸 차려서 먹으면서 아이 음식을 먹고 있음에 대한 이 지식을 얻은 거에 대한 내가 이걸 잘 조절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새기면서 먹어요. 그럼 다른 음식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거든요. 그리고 아나 식이질투 하지 말아야지 식이질투 아,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더 식이질투가 돼요. 식이질투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바꿔요. 와우 저 사람 정말 잘하네 부럽다도 식이질투로 이어져요. 오케이 어, 칭찬으로 바꿔요.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와, 정말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진정한 감사합니다. 내가 보고 배울 게 있네. 이렇게 완전히 시기 질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.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한 무가치함이다, 가치도 두지 말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난 이걸 해야 되겠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. 자, 이게 진정한 어, 무관심이에요.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, 게으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직관하면서 보고 나가는 게 관심과 무관심의 마음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나쟤 미워하면 안돼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이 뭐지? 아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네.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구나로 바꾸거나 또는 저 사람의 장점은 모지로 바꾸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내 인연으로 온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보거나 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상태, 평온한 상태로 가야지 가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구나, 거리감을 두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, 그래서 평온해져야지 라고 압박하지 말고 그냥 고요함 속으로 집중하면서 아 고요함이 찾아왔구나 이게 고요함이구나 라고 억압되지 않은, 강제적이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무관심과 관심의 마음을 더 넘어서는 어, 그래서 나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